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과 함께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도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훨씬 더 깊은 골프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와, 진짜 많이 들어본 얘기다. 똑딱볼. 똑딱볼이에요. 그러면 뭐 뻔한 얘기를 또가르할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드는데 벌써 드라이버를 제일 처음에 들고 나온 것부터 이상해, 초보왕은. 그쵸?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한번 열심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똑딱볼 하면 정말 저도 똑딱볼을 해봤고, 똑딱볼을 안 거쳐본 분들이 없죠. 그런데 저는 다행이었던 게, 이 똑딱볼 이런 걸 배우질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보면서 마음대로 때려라. 이제 그게 이제 똑딱볼이었는데, 여기에서 어드레스랑 다배고허 힘주게 하고 하나 둘 그다음에 근데 다 무슨 얘기너 어디까지 배웠어 오다 어, 스윙 사 분의 일너 어디까지 배웠어 오다 어, 하프 스윙 너 스윙 어디까지 했어 나 오케이 사 분의 삼 너는 풀 스윙 그러면서 아 어, 일주일 만에 풀 스윙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풀 스윙이라는 건 완전히 몸이 막 으스러지게끔 크게 되는 게풀 스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한 스윙의 사이즈만 만들어주면 그건 풀 스윙이죠 왜냐면. 나의 의도가, 제가 7번 아이언으로 예를 들어서 150m를 칠수 있는데 100m만 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100m만 쳐야 되는 그 크기를 드는 게 풀스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도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m를 치겠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0m만 날아가는 크기를 든다면 그거는 분명히 작은 스윙이 되는 거죠. 처음으로 스윙을 선택할 때내 의도가 무엇이냐, 그걸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딱볼을 할때 왼쪽 발에다 두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공을 어디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측면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 크기를 꼭 줄일 필요가 없어요. 작은 스윙 할 필요가 없고 계속 옆을 보면서 손을 약간 뒤집어 덮어 하는 거죠. 뒤집어 덮어 해서 여러분들이 칠수 있는 정도 크기. 그런데 지금 스윙은 백스윙 크기를 보면 뭐 정말 축소된 스윙인 건 맞죠. 그런데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옆에 딱 보고 백스윙 할때 그냥 그대로 빼지 말고 약간 뒤집는 느낌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야 덮으니까 뒤집어. 덮었어요. 그러니까 싹 들어오죠? 근데 오, 생각보다 좀덜 들어왔어요. 이건 왜 그래요? 아 늦게 덮어서. 늦게 덮어서. 자,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옆에 살짝 보고 뒤집어. 덮어 했더니 오, 이번에좀 일찍 덮었더니 싹 들어오면서 가운데로 온다. 근데 볼 모양이 진짜 멋있죠? 막쫙 하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이런 공을 잘 치는데 여러분들이 참 이제 그런 게 있다?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꼭 해드려야 되겠다. 그 PGA 투어라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선수들이 요즘은 공을 치면 어떻게 날아가는지 선을 쫙 그려줍니다. 보기 좋게. 그러면 거기에서 선수이선수들이쫙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고 쫙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공을 쳐요. 와 멋있다 하면서 나도 이제 연습해야지 하고 딱 와서는 무슨 공을 치냐면 똑바로 치려고 이렇게 똑바로 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선수들은 똑바로 치는 공을 전혀 보여주질 않죠. 와, 멋있게 오른쪽에서 왼쪽 그게 기술 같으니까. 그런데 선수들이 왜 똑바로 가는 공을 치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공을 칠까요? 그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골프라는 운동은 멋있는 정말 남이 못하는 기술을 구사를 하면 그걸 더 가산점을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산점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룰을 지킨 상태에서 마지막에 스코어 낮은 사람이 그냥 1등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선수는 똑바로 가는 걸 묻혀서 돌아가는 걸 칠까요 거의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똑바로 가는 공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2011년도에 타이거 우즈가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 이제 방송을 같이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통역도 하면서 바로 옆에서 근데 그때 드로우 쳐봐, 페이드 쳐봐, 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 쳐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쳐봐, 하다가 똑바로 가는 거 쳐봐 그랬더니 스트레이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 어떻게 이제 그런 표정이. 역시나 쳤는데 못 쳤어요 스트레이을 그러니까 스트레이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이 모든 동작은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칠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는 응용을 하면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공도 응용을 할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을 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 싹 옆에 보고 약간 뒤집었다 뒤집어 덮어 했더니 싹 돌아 들어오는 이 똑딱볼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치다 보면 막 땅도 맞고 위로도 지나가고 별일이 다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똑딱볼은 그냥 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옥딱볼이라고 하는데 가급적 초보왕에서는 이옥 선생의 스타일을 많이 집어넣지 않으려고 래요 그래서 딱 보고 뒤집고 덮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초보왕이 끝나면 옥 선생을 무지하게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리고 이 초보왕 시리즈는 아, 옥 선생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내용이지만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거는 우리 멤버십 영상으로 확 묶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똑딱볼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렸어요. 그때도 뒤집어 덮어는 꼭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굳이 이만큼까지 못 올라가 있으면 여기서 뒤집어 덮어 이렇게 해서 옆에서 치는 핵심은 뭐냐면 계속 이런 로봇같이 하지 말고 옆에 보고 뒤집어서 덮는 이런 연습을 하시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아셨죠?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좀 진도가 빠를 거예요. 그래도 늘 열심히 따라오시면서 연습하시고 꼭 그날그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더라도 그거를 나중에 연습을 하셔도 되니까 너무 쫓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 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